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킥플립을 하는데 뒷발은 올라가는데 앞발이 안 올라가요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저희 수강생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저도 뒷발만 올라갔어요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, 여러분들이 킥플립이 앞발이 안 올라가는 경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. 다 이렇게 실패합니다. 저도 그랬습니다. 저는 이 상태에서 늘시가 않아서 1년이 더 걸렸어요. 이렇게 되는 이유는 킥플립 스냅이 아예 그 개념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킥플립 스냅은 자 여기서 앞발을 접고 가면서 발목 스냅을 탁 쳐야 되는데요. 이 스냅을 칠때 지금 제 발동작을 보세요. 차고 다리가 위에 있죠. 이렇게. 보드보다 위에 있습니다.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. 킥플립을 타려면 이걸 할수 있어야 돼요. 그런데 앞발이 안 올라가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안 하고 누릅니다. 이렇게. 보드를 누른다고요. 보드를 누르면 당연히 지금 발 모양만 봐도 내려가죠. 이렇게. 누르면 돌아갑니다. 돌아가기는 보세요. 예, 돌아가서 자 안타져요. 이거는 절대 탈 수가 없어요. 왜냐면 동작이 두 개가 되거든요. 눌러서 타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발을 아래로 누르잖아요. 그럼 발이 보드보다 밑에 있어요. 그러니까 타기 어려우니까 발을 한번 올려야 돼요. 그럼 동작이 두 개죠. 차고 올려서 타고, 동작이 두 개예요. 키플립은 한 동작이어야 돼요. 차고. 있으면 그냥 탑니다 발을 아래로 차면은 절대 안되고 앞으로나 위로 발목 스냅으로 보드가 발밑에 있게 딱 이렇게 차야 됩니다 알겠죠? 자 이거 어떻게 연습하냐면 키플립을 무작정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스탠스를 잡습니다 그러고 테일픽 자세 그래서 끌고 발목 스냅으로 차고 자 다시 끌고 발목 스냅으로 차고 끌고 발목 스냅 끌고 발목 스냅 발목 스냅 줄 때는 이 앞부분이 차지도록 이렇게자 지금 모양만 봐도 보드보다 발이 위에 있어요 이거를 반복하다가 하는 거예요 끌고 발목 스냅 끌고 발목 스냅 그게 되면 그 느낌을 그대로 주면서 요런 느낌으로 그래도 잘 안된다 그러면 봉 같은데 매달려서 해보세요 자 이렇게 봉 같은 게 있으면 좋아요 봉에 매달려서 연습하는 거죠 봉에 매달려서 그러면 요렇게 매달릴 수가 있거든요 자 차고 매달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게 별 쓸모 없는 것 같지만 스케이트보드는 감으로 타는 거라고 전 생각해서 감을 익히는 것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요 매달리는 게 그래서 요렇게 처음에 이런식으로 성공한 사람 많을거예요 잘되면 점프를 좀 연습해서 그 다음에 이거 떼고 하면 되는거죠 이거 자꾸 하다가 떼고 하는거죠 이해가 되죠? 영상 보시고 잘 안되거나 궁금한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이 방법으로도 잘 안되면 근처에 있는 스팟이나 파크에 가서 잘 타는 사람이랑 같이 타거나 그게 부담스러우면 돈 주고 강습 받거나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. 혼자 타면 늘긴 느는데 굉장히 느리게 늘어요. 제가 겪어봐서 압니다.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